뭔가, 뭔가 좋은데? 뭔가 뭔가 뭔가 무, 뭔가 g a Bunga, Bunga, Bunga, Bunga, Bunga, Bunga, b u 한 g 까 Bunga, Bunga, b u n g 조가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다섯, 선물해 준거 w s it? h o 네이 it? How's it? How's it? h o 거 s it? How's it? How's it? How's it? How's 홀로그램이 종어 종죠 어, 홀로그램은 좋은거야 홀로그램 홀로그램. 어, 홀로그램 g r a m 어, 로그음두 번째, 팩은 홀로그램 한 개. 다세팩 아, 제발, 세팩종는게 좋은것 좀더이 등급이 있어가지고 음. 저게 아까 홀로그램이 레연에 이거 중복 어 저거 어 중복 나왔다 처음으로 또 중복? 어 나중에 이제 트레이드? 지금도 오케이 아 제발 곱창 남았는데 행운을 빈다 제발. 아 제발 걸 오늘 운 아, 좋은 날인데 어. 자 이제 마지막 아 <웃음> 제발 아이템 왜 홀로 이번 l 가 홀로 e n t of full of f u l 파 partisan. b o n 뭔가 뭔가 뭔가 뭔가 좋은 거같은데 오케이. 어, 맨 마지막 거 느낌 조금 좋긴 하네 맨 마지막 거 오! <웃음> <웃음> 대박 오 멋지다 이게 무슨 카드야 정호야? 음, 브이미스 카드가 나왔어? 홀로그램? 음. 이건 뭐야? 진급이 플리플레이어 응와 음. 마지막에 대박 나왔어 하 음. 대박 야 주인공은 역시 마지막에 나온다더니 진짜네 정호야 마지막에 트리플레어가 나왔어 정리를 해게아 응. 오늘 뽑은 아주 따끈따끈한 트리플레어 음